요번에 제가 여러가지 촬영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저를 봐주시는구나 표정 하나하나 다 읽어 주시면서 어떠한 기분이겠구나 라고까지 많이 디테일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가 영상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영상을 해서 겁없이 돌진하던 그런 제 초년의 모습은 좀 사라지고 약간 좀 수구리고 이런게 좀 많아져서 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물론 처음에 초심의 마음을 잃은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이 자신감을 회복할 예정이고요 제가 돌이켜보면서 자신 있게 해, 했던 게 뭐였냐 하면은 음, 마사지였습니다 어, 건전한 마사지를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할수 있는 어, 이런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마사지를 좀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해, 호치민의 여행을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아마 마사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사지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한 군데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하시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도 출발할게요 오늘도 택시를 안 탑니다 오늘, 오늘은 택시를 안 타요 바로 사무실 근처라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촬영이 안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했고요 이곳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도 여기에 대한 그 정보도 없었고 여기 사장님이 또 베트남 분이시라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촬영을 임하도록 준비해놨습니다 들어가시죠 메사지 가격이고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자막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뉴스파라는 곳입니다 욕조가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전하고시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서비스를 즐기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네. 어, 암이 많이 아엠엠엠 아, 아아엠라 1시 1 5 5 0 k 자 여러분들도 마사지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세요 몸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 마치 아프면 안돼아안돼 그 m làm ở đ â 몇년 ấ y bị l ắ 몇 ạ. Em làm ở đây 마사지를잘하나보다 진짜. 아픈 곳을 콕콕 찍어줘게 đúng rồi. sức là t ớ 몇년 ố i á. Dạ, em k h ô 아 g b 한국식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긴 하지만 이곳에는 처음 와요. 한국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오기가 겁났었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제가 요청을 했을 때도 한 30분 회의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고요. 겁이 나는 겁니다. 어떤 촬영을 할지 겁이 나기 때문에 사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직원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발목이 많이 걸어다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조금 얻으려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저번처럼 저번처럼 그렇게 막 대충 하는 마사지가 아닌 괜찮은 마사지 같습니다. 뭐다 취향이 틀리실 거예요. 아름, 아름다운 여성이 해주시는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로 마사지를 진짜 잘하는 곳을 알고 싶은 분도 계실 거 다양하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마사지 컨텐츠를 잊고 살았던 것도 있어요 나쁜 컨텐츠인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그 마사지 관리사분들께서 거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과연 안 좋은 건가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이 제가 체험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거 알겠야 em kết hôn chưa? em kết hôn c em h em em ly h rồi. xin lỗi. n lỗi h o n c o n c n à bao nhiêu? t tuổi. con trai à? con trai con trai con trai t u i m ù n mấy h à Mẹ. Kết thúc rồi n h ố t rồi Nhục rồi hả? Ờ, kết thúc rồi Kết thúc rồi hả? Ừ c h ú xíu ở đây l a lai lai lai Quay lại, quay lại Anh rồi Phở Việt Nam Phở Việt Nam Dạ Phở Phở hả? Phở p h 어.. 안넣안 쯔.. 안쯔 안.. 안쯔 어.. 응.. 안 넣어 아, 안안어 안, 안 어, 뭐. 안안 면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배가 고픈 거 같아 아, 너의 냠비한.. 마우는 거야? 조금 넣어 뭐인 거야 뭐인 거야? 네대깔이어요 내 a b y baby, b a 비 y b a 가 y b 베비 y baby, b a 이 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요 a b y b 이 Thank you. À, bà, cảm ơn rồi cảm ơn n a đúng rồi m n i t a dùng mà xin c à m xin chào không anh nhon c h ư ôh hẹn gặp lại l anh nhon hi ca c h ư Ồ, m s a m s a đúng rồi giỏi wow. không giỏi tiến hành giỏi cố gắng học <cười> ừ, em mỗi ngày em học không ai dạy hết 학 음. 마사지 저도 노이에 1년 살았을 때 마사지를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배운 적은 없지만 마사지를 다니면서 어,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또 어느 정도 한국말 되시는 제 관리사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시고 막 말을 해 주시면 그 말을 또 다른 데가 써먹거든요. 그러면서 베트남어가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예, 촬영을 해야 올 때마다 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요 많이 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많이 까요 이제 점점 마사지 촬영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 뚫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볼거리를 계속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요 오늘 em cô báo nhiêu c Hôm nay mới có hai cái. n e t t h á y 아 l n 가깝 그러면 그래도 가족들이 오는데 평소 보통 베트남은 한 열흘 정도 쉬잖아요. 보통 회사들이? 4일 정도? 4일 정도? 이제 계속해서 마사지 투어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 다음 영상도 마사지로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은 마사지 업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사지 하나를 끝냈습니다. 다음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